안녕하세요. 키웨입니다안녕 <목소리> <웃음> 오늘은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려고 하는 <목소리> 갤러디윗미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 짠! 지금은 이렇게 어 입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스킨은 이렇게 블랑풀 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썼었는데 괜찮아서 항상 피부가 안 좋을 때마다 이 블랑풀 제품을 썼었어요. 쓸 때마다 확실히 괜찮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예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분사형 타입이어서 스프레이,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되게 말때 좋아요. 머리를 이렇게 까고, 이렇게 넉넉하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지금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면서 좀 할게요. 이게 집 구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이거, 스킨 제품은 이 블랑톨의 미스트 제품.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를 건데, 저는 로션을 안 바르고 바로 크림을 발라요, 이렇게. 크림은, 이건 크림도 블랑토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 영상이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카메라 들고 말을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힘들어서 되게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어떻게나 진짜 모르겠네 자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를건데 선크림은 이 제품을 바릅니다 마몽드 에브리데이 아쿠아 선크림 이거는 이렇게 뒤에 다이름 나와있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게 자화.. 아, 자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그리고 이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 p a 플러스가 4개예요 되게 좋고 아까 앞, 앞에서 발랐던 스킨이랑 그 다음에 크림이랑 이것만 발라도 얼굴이 좀 하얘져요 이게 엄청 이렇게 막 하얘지는게 아니라 약간 좀 화사해진다 해야 되나 보통 회사갈 때 그냥 이것만 바르고 회사 가게도니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유분성이 좀 많아요 조금 나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얼굴에 약간 좀 기름기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복합성 피부였는데 지금 건성 피부로 바뀌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도 많은 걸좀 찾는 편이고 아까 그 크림이 수분이 진짜 좋거든요 꼬덕해가지고 체형이 태이랑 이렇게 다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이렇게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 좀 하얘진 것 같나요? 어떤가요? 좀 화사해졌죠? 여기서 좀 톤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졌어. 목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옛날에 선크림 진짜 안 발랐어요 쨍쨍한 날에만 바르고 흐린 날이나 뭐비 오는 날 이럴 때는 진짜 안 발랐거든요 근데 선크림은 무조건 맨날 발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음은 그라펜 <웃음> 그라펜 핸선 커버스틱 여기에도 그 썬.. 뭐냐 그 자외선 차단하는 그 아까 플러스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플러스가 3개 있거든요 이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나봐요 이게 그.. 호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게 미디엄 베이지가 2번이고 3번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베이지 일깔이에요 이거를 이것도 이렇게 쿠션 봉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아, 뒤에 뒤 부분을 딸깍딸깍하면 거기 적셔야지 입니다. 제가 원래 이걸 쓰기 전에는 그 맨즈밤 제품인데 맨즈밤 비비크림이 있어요. 그걸 썼을 때는 그걸 이렇게 손등에 짜가지고 비벼요. 비비고 일단 이 손, 이손 접고, 이 손, 이 손가락도 찾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랐었어요. 저는 쿠션을 사용 안 합니다. 무슨,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고, 다시 다 발랐으면은 손 닦고,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이렇게 해서 엄청 네. 귀찮았어요. 제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 일단 이손안 써도 돼. 아, 이손안 써도 돼. 처음에 발 때, 저는 어떻게 바리면 일단, 코를 이렇게 발라요. 이게 원래 컨실러 제품인데 저는 그냥 비비크림처럼 전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야요 왼쪽 얼굴에도 이렇게 가지고 튀가잘 안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이 손가락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진짜 짜주고 제가 이거를 길러디 비밀을 윗미를... 아까 보니까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뭐가 없어요 진짜 뭐가 없어서 할거까 엄청 고민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킨, 로션, 선크림, 이거 커버스틱. 이거 말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할까 말고 고민했는데, 이게 구독자님들이 계속 해달라고 해라 해주셔가지고. 일은 아니지만. 이마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바르는 것 같지만 진짜 꼼꼼하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짬바라가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정말 별거 없죠. 제가 오늘 벨레디유미랑 그그 코디 스타일링 하는 걸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제 옷장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다음번에 그냥 스타일링 자체로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아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여기서 립밤만 하나, 하나, 하나 더 발라주고 저는 뭘 딱히 하는 게 없어요 눈썹은 그냥 뭘 따로 바르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오늘 자르는 걸 찍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잘라버려서 오늘 자를 게 없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저의 영상을 지금 밑도 끝도, 끝도 없이 말도 못하고 허접한 이갤레리뮤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안녕!